안녕하세요. 신화뜸입니다 제가 SBS 골때리는 그녀들 신생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아직 굉장히 실력이 부족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충님이에요 제가 작년 고알레 채널, 슈퍼러브 채널, 또제 채널에서 축구를 입문하게 되면서 축구의 굉장한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풋살 팀에도 들어가고 또 취미로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골때미에 지금 만들어진 지가 2주 정도 됐고 주 3, 차일씩 훈련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저는 아주아주 아주 아직 실력이 부족한 흉리이지만 진짜 진짜 진짜 많이 노력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6개월 만에 11번째 팀이 등장합니다.